다 듣고 공포방송 방 지금은 또맛이 돼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하... 규모가 엄청 크구만 응. 살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온 곳은 보시다시피 폐교 같지만 단순한 폐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지만 휴거라고 옛날에 지구 종말론 92년도인가 95년도인가 10월 28일날 어 지구에 종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 그곳에 함께 가담했던 어떤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예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 오 1층, 2층, 총 4층 건물. 아, 네. 입구서부터 이거. 개쫄리네 어떻게 안거이 밖에 보다 안이더춥냐 나게 전국적으로 그런 지부가 많이 있었다더라고.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2층 올라가는 길이고. 자,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. 계신 게라우? 계신 게라우? 어? 한번 봐봅시다 깜짝이야. 뭐 하는데야? 냉장고?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.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. 이 쇳소리 같은 거못 들었어. 잘못 들었나? 그그 긁는 소리. 분명히 들은 거 같은데, 분명히 들었는데 방금 뭐예요? 뭔 소리야, 방금. 뭐 철판 치는 소리가 내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 방금 들러보고 나왔는데 여기서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거뭐쇠 긁는 소리가뭐툭 치는 소리야 어 저기 거기 누구 있죠 그캐비의 뒤에 누구예요 예? 우리 얘기 한번해볼까요 나쁘신 분아니제라 얘기하기 싫소? 어? 뭐라고 하는 거 같아? 얘기하기. 가까이.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이라이. 때문에 그래요. 그럼 내가 갈게라 잠깐만 계시죠, 잠깐만이라 지금 빛에 엄청 민감하고 경계가 심한 것 같으니까 누가 계시긴 해요. 아 제가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. 여러분들, 네. 어, 어? 어,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굴... 얼 잠시만요. 어? 뭐야? 어? 어디 갔어? 어? 지금 카메라 잡고 들어간 순간, 이거 한번 찾으러 가봐야 돼. 되겠... 순간적으로 쑥 빠졌어요. 지금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. 여러분들. 네 안돼 이쪽으로 왔나? 어? 뭐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무슨 방어 소리 같은 거못 들었어? 어? 소리 어? 어? 잘못 들었나? 여기 계시지라오. 어? 와 아, 어!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잠깐! 어! 어! 계시지라오. 커튼 뒤에 계시지라오. 누구셔뭐야 아무도 없는데. 어? 어? 어? 어? 우리 얘기를 합시다. ,이. 우리 얘기를 해요. 장난 그만 치세요. 허. 시죠 허. 코세리. 됐어? 아, 아, 내 주위를 둘이나 시시 막 계속. 아까 손톱으로 커튼 긁었죠. 손톱이 너무 길어요 내일좀 받으세요 어? 분명히 여 커튼 뒤인데? 어디 계세요? 어?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봤던 여기 커튼 뒤에서 뭘 긁었던 망자는 기존의 망자 같은데 방금 뭉쿵 소리는 또 다른 망자가 어, 저 뭐야? 아! 아! 저기, 저기, 여기, 여기! 아! 아! 아! 방금 나 쳐, 쳐다봤었는데 하나가 아니야. 방금 여기 뒤에서 뭐.. 누가 쳐다한 찾아...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.. 총 10? 어디 계세요? 홍어님 제가.. 비리내같은게개 하기 한다 어? 어세분다 계시면 우리 얘기로 합시다. 계신게라 여긴가? 2층에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다 나올 수 있겠지 해답이 1층 보다 2층이더 춥네 2층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있겠구만 계세요 올라왔습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갑툭튀하지 마세요 와.. 시끄구다저저에저 저기에서 뭔가 뛰어 나올 것 같아. 자, 이제, 자,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자, 장난 그만 치시고, 우리 얘기로 해요. 예?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? 총세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, 다들 관계가 어떻게 되신가요? 와. 여 가운데 쪽 오니까, 와, 미치겠다, 이거. 한기가 장난 아니네. 오. 어? 이쪽? 뭐야? 저문 저 있는 데서 뭐가 엄청 기운 장난 아닌데? 어? 잠깐만. 저쪽 지금 장난아야 기운? 와. 와, 와, 와, 나온다, 나온다, 미쳤다. 들어다 들어다 들어다 들어다 이거 뭐야? 아... 머리 와 우와... 이거 봐봐야 돼 뭐야? 어? 어? 뭐야 이거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계세요 어. 어. 계십니까 어디가 찾아보겠어 어. 어. 저기 저 장... 방금 창문에서 뭐 여기 2층인데 잠깐, 만 어. 나오세요 어. 잠시.. 실외 좀 하겠습니다 어 게 뭐지 도대체 허... 화장실 잠깐만 아까 화장실이었잖아. 아아... <웃음> 아아... 아아... 쳐다보고 아아 있어. 어머, 다어어아 아아... 어머... 어머... 어 아... 어머... 어머... 어머... 어머... 어 어머... 어아어 까지 나오니까.. 도망치 나오니까 지금..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.. 난내 쫓으려고 러는것 같네 나를 내 쫓으려고 러는것 같아 와, 이거 자신들의 영역인 줄 알고.. 영역인 줄 알고 아니라.. 자신들의 터.. 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내쫓으네 내 내쫓아 와와 얼마나 도망댕겼는가 진짜 여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, 한세 쪽도 되는데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막. 쫓아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? 건물 밖으로 쫓아내려고 에이, 여기는 제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곳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